누가 엄마 니 보고 신당 모셔놓고 전보라 했는데, 한번 물어보자. 신당 모시는 것까지 좋은데, 누가 엄마 니 보고 전보라 했는데, 엄마가 받은 신이 누구라고 알고 받았냐고. 전 몰라요, 세준 할머니를. 어? 세준 할머니. 그래, 세준 할머니. 어느 가정이 세준 할머니? 이시 가정. 어? 이시 가정. 그래, 이시 가정이 세준 할머니가 왔으면 야를 일해놔 더겠나 세준 할매가 무슨 뜻이냐면 삼신 할매다. 세준 불사 할매가 삼신 할매다. 니하고 신랑하고 은과 양이 만날 때, 과학적으로는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 점주해준, 이 사주를 점주해준 할매가 이 시가정의 할매다. 생명을 점주해놔놓고 자를 저래 또라이를 만들어 놓겠나. 제대로 들어왔다면. 그리고 엄마는 그 집은 중국신이야, 중국신. 중국으로 만주 벌판으로 사신하 대감이 들어오는데 예. 세준 할매만 가지고 되겠어? 사신 대감 들어올 때 도깨비 할머니 물 할머니 손길 잡고 예. 너한테 이 가정 명당 명이 없으면 명을 한번 이어가고 복이 없으면 복 한번 이어가보자고 그렇죠. 너를 점주해서 이 가정 명당에 인연을 지었다. 예. 신랑 각씨가 맞든 안 맞든 예. 그래, 왕씨가정에 뿌리 깊게 이북절이고 중국신명에서 들어서서 물도깨비, 들도깨비, 불도깨비, 천도깨비 만두깨비가 이렇게 세게 들어오니 저 아이한테 가서 천지우주 구분도 못하게 금일에 만들어놨다. 세준 할매, 이씨가정에 세준 할매, 명주도나 할매, 삼신 할매, 점주해주던 할매, 니한테 제자가 내가 비례를 할 때는 신랑 자아무고 자식 자아무라고 비례를 한거 아니었다. 오늘날에이시가정을 둘러보면 예. 시아버지도 오래 살았다 말 못하고 시동생이나 시형제들도 오래 살았다 말 못한다. 예. 그래 신랑 죽은 지 내가 보니까 2, 3년도 안 됐고 벌써 진상문에 북상문에 상문 주당이 걸려서 저아를왼수같은데 데리고 가볼까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생각 중이다 지금. 네가 워낙 몸 깨우치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들었을 때 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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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와 원인을 찾아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가자. 오늘날에 이 시가정을 둘러보니, 어? 아저씨, 상문동법에, 상문지게에 걸려서, 어 주당 화살로 자한테 이래 출라 왕래를 한다 어 신랑이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엄마 니가 제대로 풀어준 적이 있나 어 대답해라 4 9제 지내셨어요 니가 제자면서 4 9제는왜야 무당이 스님이 왜 필요한데 전해 있어요 스님이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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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해라. 그러니 오늘날에 예. 엄마가 늑대한테 꽂힌다고 늑대가 아니고 그래 새끼를 뵌 개를 누가 달았는지 먹었는지 그개 형산에 걸려서 축생기가 돼가지고 그래 혼을 지금 뺏어 먹으러 왔다. 그러니 호 형산에 걸려서 이 아이는 제자가 분명하고 상자가 분명한데 이거를 눌러놓고 덮어놓고 엄마 니가 신이라고 너무 두데리 되니까 파살이 졌다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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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 고영산에 걸려갖고 여혼신 하나가 아플서가 우리가 선앙 선왕 선앙, 선왕각시라 하잖아 여혼신이 하나가 앞에 붙어가 변덕 갖지를 한다고 이 아이한테 이래보자 저래보자 저래보자 이래보자 네. 그러면서 여기 시동생하고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시형제가 두 분이나 죽었나? 형제가 예. 누구 실라? 시동생. 또 그래. 그래 여혼신 하나가 지금 와서 고모짜했지 사랑각시처럼 딱 붙어가지고 응. 이렇게 두명세 명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시가정 한번 풀어달라는데 왜안 풀어주냐고 니구만 네 맨날 첫날 하고 일어서라 일어서라 응? 어? 어, 어, 어, 맨날 첫날 이시아플세아가 네. 왕씨 잘 풀었나? 아니에요. 근데 그럼 누구를 풀었노? 뭐야나순다고 하고 이랬지 그래 야나순다고 했는데 예, 예. 누구를 풀었노? 풍부는 뭐 조상님들 응. 풀고 이러지. 예. 그래 와서 뭐라 하던데? 하고 나면 좀 숙지 막 했다가 좀 있으면 또 그렇고. 예, 예. 하고 나면 숙지 막 했다가 좀 있으면 또 그렇고. 예, 예. 왜? 조상은 밥은 주고 옷은 주고 다 했으나 예. 매여 있는 고가 안 풀려져 있으니까 <웃음> 이 사람들이 가지도 오지도 못한다고. 예. 어 예, 예. 그러니 이 상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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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랬지 왕씨 너한테 오는 도깨비 할 예. 응. 도깨비 할매 예. 천도깨비, 만도깨비 동자들이 여기 와서 귀신하고 같이 놀아 대니 야가 이렇게 된 거는 너희 신랑이 죽고 난 다음부터 부쩍이 심해졌다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 이 상문 예. 주당을 오늘 풀어야 되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예. 차례차례대로 풀어질 것이니 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예. 가자! 예. <목소리>